엔로그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 좋아한 거니네 저희가 걸린 치로 왔어요 제이형이랑은 그 뭐지? 1월 1일 날에 한번왔죠 1월 1일 날에 또 왔었고 네. 최근에도 한번 왔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잘 잘 치는 편이라서 딱이 자리에서 제이 형이랑 한번 쳤었어요. 맞아. 168도 여기서 나왔어요. 와우. 아, 오늘은 베스트 스코어를 좀. 베스트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몸풀기로 한판 해볼게요. 제이 형이랑. 몸풀기니까. 원풀기 말고 팔풀기네 엔로그. <목소리> 첫 예? 마디까지 두번 <들어> 넣는 거를 신청을 <목소리> 해야 되니까 음... 와, 이걸 처음... 아 이거 처음 넣을 거야 제가 요 충분히 들어가지 얘는 아, 작나요? 작아. 작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그래. 손가락이 워낙 가늘시네. 했다고요? 네. 두꺼운 거 아니야? 얇아요. 얇아요. 남자 치고는 네. 되게 얇은 거야.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요? 당지가 거의 비슷할 여기가 더 낫죠? 여기는 엄청 얇 이상. 뭐 당근 뭐? 엄지 사이즈 아, 차이도 그렇게 네. 많이 안 나요? 네. 엔로그 Gracias. 지금 되게 아빠 시점 같아요. 가비가비 지금 일단 잠깐 말보이 올 때까지 대기 중이고요. 응. 연습 게임하고 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스핀 연습을 해봤는데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스핀이 좀 어려워요. 스핀이 되게 많이 해봐야 돼내 체형에 맞는 스핀 감도를느껴지니때 응. 짜잔! 마이볼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먼저 됐다. 오케이. 저희 이제 마이공, 마이볼 만들었죠? 이제 제대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매기 같은 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매기 뭘로 할까요? 뭘로 할래? <웃음> 그러면 다음에 볼링치로 왔을 때결제하고 <웃음> 오케이. 오케이 d o � l 요 너무 힘들어요. 한 응. 다섯 판친것 같아, 진짜. 로영 o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웃음> 맞아. o n e y And you g 로 my ballo, cheddar w 이 t c h e s Can they g e 주는 걸로. 지금 우리 둘다 너무 못 쳤어. sir? Ah, wow. Good home. You don't 1 n o w what to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영화 보러 왔습니다 뭘 보러 왔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 보러 왔어요 사실은 제가 성훈이 형이랑 한번 봤었는데 정훈이 형이 안 봤다고 해가지고 또 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가는 영화관에서는 오락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놀다가 네, 영화 보러 오려고 합니다 Let's go! 어이 영화가 진짜 얼마나 이 현금은 영토를 받았어요. 오늘은 좀 놀려고요. 정원이 형이랑 선물을 하나. <웃음> 자뭐 할래요. 여기 뭐 많아가지고. 뭐뭐뭐 <뭐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된 거야? 그니까 이거를 저따 넣어가지고 얘가 밀리는 거야. 그니까 저따 나 가야 돼. 어. 오 뭐야? 한판더 어? 뭐야? 잡았어. <뭐뭐야> 이게 안 좋다. 이 게임이 안 좋아. 어, 어, 무서워. 아나좀있잖 1등이 네너 1등이야? 어, 너왜 이렇게 잘 치냐? 오! 아이사. 뭐야? 9까지 가고 음. 아, 뭐야? 빗맞았다. 아, 기 어? 간다! 오! Nice. 오! 뭐야? 6 나오는 거야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왜 이렇게 많이 남은거야? 레츠고! 레 레츠고! 오! 오! 와! 천안 남나? 와 오, 오, 뭐야 또한번가어갑시다 가시라 가시 와! 우시와오하 와. 이겼다 <웃음> 천 원의 행복이다 야 이게 서각형 아니야? 그니까요 러천 원의 행복 진짜 소소한데 소소한데 많이 했어요 가자 엔 로그 와 오, 좋다.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잠깐만 3분 후에 이제 시작할.. 이제 음료만큼얘 하나도 안 보여 <웃음> <웃음> 하나도 안 보여?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스파이더넬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스파이더넬 와우, 와우, 영화, 영화 다보어나왔요 다 네. 어.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와우. 저희는, 예,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 가죠? 킹규어 석 갑니다, 이제. 와우. 왜, 어디 갔어? 네. 일단. 오, 오. AK. 리얼 배그데요 응. 음. 지금 배그. 투 K2... 한국 정리. 나 사실 AK가 제일 AK 말고 M4가 제일 좋아 M4 여기 있네 <웃음> <웃음> 형 골라주는데 나골라나 몰라, 몰라 이러면 돼 그럼... 너가 제일 잘쓸것 같은 걸아 쓰면 안 되지만 <웃음> 쓰면 안돼 <웃음> 제일 딱 봤을 때괜찮아 19.. 아니죠 이거 사용 연령이 써져 있네 뭐가 좋을까? 이거야, <웃음> 이거야, 네, 어... <오>. 이거는 1 9세 <웃음> 이건 갈까? 이것도 1 9세어 거의 다 19세네. 엔로그, 네, 영화부터 보고 네. 여기 이제 여기 전자랜드거든요. 전자랜드 구경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네요. 볼게 볼 네. 되게 많아요. 네. 오락실도 하고 아 맞네 오락실도 하고 네, 인형은 재밌었어요. 못 보았지만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네요. 안녕 <웃음> 니키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네 안녕.